깡통 전세의 원인 중 하나였던 신축 빌라 등에 대한 부실고가 감정평가를 막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자산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예고기간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이고요. 공고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감정평가서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개정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제13조 제3항에 제3호를 새롭게 신설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 비교 사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교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법조문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제13조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서 작성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서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담겨있는 조항입니다. 이제 이 제13조 제3항에다가 제3호를 새롭게 신설하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 평가한 경우에 비교 거래사례 선정 내용, 사정 보정한 경우 그 내용, 가치 형성 요인에 비교시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자라는 게 개정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만 보면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개정 이유는 쉽게 말해서 깡통 전세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게 개정 이유입니다. 음, 신축 빌라처럼 이렇게 시세를 판정하기 어려운 이런 빌라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때 실제 가치보다 조금 높게 어느 정도 고위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높게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처럼 집값이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이 감정평가라는 게 실제 집값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집주인분들이 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면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돌려주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높게 형성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이제 보증회사가 그 피해를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감정평가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사례 비급법이 이제 감정평가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신축 빌라와 같은 그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높게 감정평가할 수 있는 그 방법 중 하나인데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관련 규정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임의로 실제 집의 가치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할수 없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관련 기사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실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2대12 하진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깡통 전세 원인 사전 차단 부실고가 감정평가 막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정부가 앞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을 감정평가할 때 신축빌라는 이제 막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를 할때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라는 거고 또한 거래 사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정 평가사의 부실 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 기준 구체화는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입법 예고 자료를 보니까 음그 구체화 관련 규정은 이제 제14조 5항에 해당이 될 텐데 자료에 보시면 14조 5항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될 때한번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이런 관련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실감정평가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1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따라 보면 여기도 나와 있네요. 최근 전세 사기 등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등 그러니까 실제 집값보다 높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어 있어서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렇게 부실 평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 임차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보증회사도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감정평가를 하면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해버리면 이제 허그 입장에서는 일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주인에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증회사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할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받으면 평가서 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에 대해서 이렇게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 버리면 임차인에게는 먼저 보증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집주인에게 이제 구상권 청구할 때 집주인이 나돈 없어요. 그러면 피해가 다 허그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피해 사례 데이터를 한번더 볼게요 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허그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사고 내역 중에서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라고 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427건 99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622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2018년 8억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125배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 보증사고는 803억 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한다는 라 거예요. 997억 중에서 80.5%인 803억 원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신축 빌라죠. 네. 집을 지어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다세대로 각각 호수별로 분양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가지고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비중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축 빌라 같은 곳에서 어, 감정평가 받을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받는 건 그동안의 관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이 앞으로 음, 관련 규정이 좀 까다롭게 돼서 주택 가치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할수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음, 왜냐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내 임대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그 반대 입장 음, 새롭게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분양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동안에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좀 쉽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본다면 이렇게 관련 규칙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이런 규칙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신축 빌라 등에 대해서 깡통 전세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차단되기는 어렵다고 라 봅니다. 왜냐면 신축 빌라에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